이 메뉴판이죠. 네두 마리짜리. 고유 릴라도 먹고 싶어? <웃음> 먹고 싶어요. 오늘은 간다. 싫든 뭐 싫든 놈으로 준비했지 비싸지만 먹을 때마다 기회 만족 먹는 건홍살데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간장게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살 어, 향이 장난 아니다 벌써. 어... 빨리 먹자. 어. 아니 너무 맛있는데 진짜. 근데 간장 게장이 엄청 안 짜네. 진짜 그게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은은한 간장의 맛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국물만 먹어봤을 때는 좀 되게 좀 칼칼한 느낌이었는데 또 그냥 게장만 먹을 때에는 뭐 그렇게 칼칼한 느낌도 별로 없어요. 어, 근데 생각보다 그냥 이런 다리에도 살이 많네 이거 봐 음, 아, 껍질이 좀 연하네 아, 껍데기가 단단한거였나? 음, 얜 단단하다 보파 있네 주머니는 빼고 동기 아 지금 김이 있거든요. 싸서 먹을지 그냥 먹을지 고민.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약간 김의 맛이 이걸 해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이 조금 들어가지고. 자, 일단 김도 한번 가보죠 와. 와... 내가 왜 요즘에 간장게장을 안 먹었지? 진짜 맨날 먹고 싶네 완전 맞아어 아. 잠 어, 뭐야 양파가 하나 또 있었잖아. 잘 먹었습니다 하, 게장 맛있네요 음... 오늘은! <웃음> 왜 그랬지? 마지막에? 오늘은! 아, 에, <웃음>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웃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